몇몇 시청자분들이 강철 개그부도다 혐화를 하시는 분들도 인터넷 댓글 속에서 보이시더라고요. 근데, s r t 가조밥처럼 보이는 이유는... 안녕하세요, 딥시다이버입니다. 강철부대 2화를 보고 왔습니다. 아, 근데 저는 딱히는 재미는 없었어요. 뭔가 속빈 강정 같은 느낌 같은 느낌. 오히려 박훈이 형님이 하는 리마스터가 음... 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. 아무튼, 이화 리뷰를 할 포인트를 찾자면, SSUDT SDT 연합. 그리고 CRT 초원 탈락? 베네피 이렇게 총 3부분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첫 번째 연합은 솔직히 잘못된 모습입니다. 참호 내부에서 만들어진 연합은 몰라도 외부에서 만들어진 연합은 변수가 가득한 참호에서 획일화된 룰을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형평성이 좀 반감되죠. 근데 제가 이분들 왜 이렇게 연합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근데 3조에서 보니까 3조에서 올라가신 모든 대원분들이 육군팀이에요. 특전사 707, HID분들인데 아 이분들을 의심하거나 이분들이 그랬다는 라건 절대 아니지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 한재성 대원님이 혼자 공격을 받아요 1대다수에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최용준 대원님이 아 이거 구해줘야겠다 1대다수 이런거 못본다 라고 하셨으면서 또 후반부에는 오히려 자신이 진두지휘하면서 다른 팀들을 다 몰아냅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그래서 육군 3팀이 올라가게 됐죠 참호라는게 사실 뭐 누구의 편도 누구의 적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1대다수로한 명씩 내는게 사실 국룰이에요 근데 한재성 대원님이 당하는 건 싫고 자신이 일대다수로 누군가 밀어붙이는 건 괜찮다 라는 거는 뭔가 좀 모순 아닌 모순이 있어 보이지 않나 물론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죠 아못 받아들이겠다 근데 뒤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겨야 되니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김명재 대원이 제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쪽에 연합 아닌 연합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스스로 했을 수도 있는데 건 사실 시즌1 때도 카메라 밖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총을 안 맞았는데 맞은 것처럼 표현돼서 나간다던가 점수 부분 이런 데서도 약간 왈가왈부 할 만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표면적인 부분으로서 이분들이 잘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뒤에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자두 번째로 SART 분들이 참호를 탈락을 하게 됐죠 물론 제일 강한 팀으로 보여서 타깃이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탈락된 모습을 들 보면서 몇몇 시청자분들이 강철개그부드다 탐하를 하시는 분들도 인터넷 댓글 속에서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s r t 가족밥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분들의 생각이 족밥 같아서 그런겁니다 s r t 는약한부대가 아니에요 앞에 참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연합이 생긴다든가 변수가 생기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솔직히 그것도 전략일지 아닐지 모르는 거죠 시즌1 때 707이 했던 것처럼요 물론 진위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분들만 알수 있겠죠 표면적인 모습 그것도 참호전 일대다수로 하는 이런 걸 가지고 고공, 사격, 뭐 인명구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육해공 모든 지역과 분야에서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전천우 구조부대를 참호전 몸싸움 못한다고 그거를 뭐 족밥부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분들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그런 악플 쓰고 이렇게 나대는 분들이 과연 SART 분들 앞에서 몇 마디나 하실 수 있을지 는 모르겠는데 SART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구조 특수부대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네피 부분이 있는데 베네피 부분이 참 신기한 게또세 가지가 있습니다. 대진결정권 그리고 상대결정권 그리고 작전도 획득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. 아마 해병대 707, 특전대 이렇게 세 분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첫 번째 대진결정권은 해병대 특수수색대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 예고편에서 보면 해병대가 첫 번째 붙이는 장면이 있거든요. 물론 여기서 변수가 될 만한 부분이 상대결정권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사진대로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나열을 하고 나서 아마 상대결정권으로 뭔가 변수를 줄것 같아요. 그래서 1화 예고편에서 봤던 해병대, 그리고 707, SSUSDT가 뭔가 맞붙는 그림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록 경쟁으로 알고 있거든요. 한 명을 뽑는데 굳이 1대1로 계속 미션을 붙입니다. 대진표도 1대1로 붙이고 데스매치가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데스매치인지 4강 진출권 뭐 약간 이러면서 이름을 또 바꿔서 비슷한 형식일지 이 모르겠는데 또 이것도 원처럼 막또 살리고 살리고 이런 부분일지 아니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뭐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는 뭐 명분 있는 싸움일지는 다음화를 봐야 알것 같고요. 아무튼 다음화도 잘 살펴봐서 3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